I don't trust you. That's why you know right?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 영상 기억하시죠? 포 a 팅어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사람의 사진으로 직접 딱 만나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따라가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댓글들이 그 이후의 상황이 되게 궁금하다 했었는데 었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커피집이나 맥주집을 가는데 맥주랑 와인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돈이 엄청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그 테이블 하나당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뒤통수 치는 그런 사기법이에요 제가 실제로 또 다시 그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 봤습니다. 예쁜 사진은 무조건 올려놨고, 답장도 되게 빠르셨어요. 자기가 여행 와서 지금 호텔에 살고 있다. 자기가 10일에 떠날 거다.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10일밖에 없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5 어? 아. 아, 네 m o e h e o h where, we go? Uh, where you want go? We'll find a o d s a c to e u i t u e n o i a h e t s l I know you already ate. Yeah. Yeah. Yeah.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근처의 길을 모르는데 코너에서 꺾고 허름한 매장에 갑자기 딱 서더니 보통은 직원들이 앞으로 와가지고 에스코트를 안 해주잖아요 바짜고짜 나와가지고 두 명이냐 하면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 아... 아... 조금 좁았었어요. 방형식의 그런 구조였고 미다지 방식이었었어요. What do you wanna drink? What do you w a n Up to you. Up to me? Yeah. 처음 왔는데 무슨 과일 세트랑 이제 맥주 두병 시키고 제가 메뉴판에서 봤는데 칭다오 이 작은 맥주는 하나에 30 위안. 하나 하나 나 있어 Huh? Mm, we can drink t first. This is c o l l r e a d y c This yeah. one drink yeah. first. Yeah. Yeah. Yeah. 이거 와인이 열어놓고 조금 한참 조금 지난 그런 와인 같았어요. 양이 조금 틀렸었던 것 같아요. 왔었을 때 이제 제 거는 조금 많이 이 사람 거는 조금 양. 계속해서 빨리 마시게 한 뒤에 취하게 해서 뭘 시켰는지 모르게 하려는 것 같아요. Like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술을 잘 마서 그랬는지 당황해서 그때부터 담배를 엄청 피더라고요 되게 예민해가지고 좀 촬영 같은 것도 제대로 못했긴 했는데 메뉴판 안에는 과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맥주 한 병에 30위안 이렇게 와인은 40위안 이렇게만 먹어도 금액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죠 이 사람이 화장실 갈 때는 에 방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이 방문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다른 직원들이 있고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거에요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저는 화장실로 간다고 했죠 그 사람이 오고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이게 샴페인이 까져 있는거예요제거 테이블 하나 이제 그쪽 테이블 하나 이렇게 까져 있었는데 앉자마자 바로 샴페인을 따라 주더라고요 The, the bag, What is this? Champagne? Champagne. Yeah. Are you okay? 왜 uh. 갑자기 짠을 하고 마시더니. 자기 호텔에서 마시고 싶다고 갑자기 배를 누르더니 직원을 부르고 마이딴 하는 거예요. 자분이 와가지고 친절하게 가격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4,997 원. 어? 4,997 원. 4,900? 네. 위챗, 지리페이 이거 얼마야? 삼, 사천. 사0은4천0 0원 I don't have money now. Just e a n 웨싱턴고 마사카 신진이 더큰우치한도안참아 이런식으로 하는구나 근데 이제 영상은 다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거예요이 사람들은 여기 옆에서 지키고 있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주 두병에서세병 정도는 먹는데 맥주 두병에서세병 마시고 와인 두잔을 마셨는데 이게 취했어요 왜 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을 탔는지 그때 당시 먹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먹롱했거든요 h huh? o w much do you have? No, no, n no, I, I, I need to call my friend and then she give me for money. Is a right? No, I said how much do you have? 1,000? Are you working here? Earth? I'm not working. Can you pay for me? And then I can, I can, can pay for we you. We can share the b i a l it's okay. 1 0 0 I can pay 2,500. It's okay. So you, what does that mean? You want I pay something, you pay the rest. Or we share the deal. No, I mean like the, you can pay first and then my but friend... I don't have so much money. I only ah. have 3 thousand. I only have 3 thousand. That's what I can do. Ah, yeah. So I do my best. I pay 3 thousand, you pay 3 thousand, okay? Do you have any money with y o u WeChat? Because I'm Korean. I can't use it. No, because you're working in China, of course you have WeChat and you pay. In China, if you go everywhere, you don't have WeChat and you pay, it's tired. You know, nothing. My friend is nearby here. Is h it? 잠시만요. I I will call my friend. It's alright. l No, no, no. Moment. Uh? Not you go out. I think you don't pay the bill. You pay one thousand. I pay three thousand. No, no, I'm not. Like you say you have one thousand. Uh? You are the one thousand. You call your friend. No, no, no, I will call my friend first. Uh 我的我的朋友先付一千块啊一千啊然后我现在没有钱所以呢我的朋友来的时候是千多没问题好吗 uh uh ]現在 ]我的... I will call my friend first. Not call your friend. You want to go out? Call your friend. I think you just want running. I don't trust you. That's why you know. You said you working here, right? I'm not working here. Cause if you go, I should pay all the bill. You know. Why you order here? Why you order this one? The champagne. i want to drink something because the wine looks good i don't like wine ah. but you know why is she never tell you everything it's she every time is tell me if you go i cannot pay all the bills how to do f a i r y o r j e a n e t t e I think it's for France. Yeah, that's why I don't know this one. And then drink one time. and then I can pay 3,000. This bottle is 3,900. Uh -huh. I think it's 3,000. Almost like uh one -huh. bottle, right? Uh -huh. that's I can pay 1,000, right? Yeah, you can pay 2,000. Totally Just how much? For beer, w o wine. For beer, and for wine. Yeah, that's yeah. 1,000 dollars. And... Come on, my God. t h o s is a good t h i n Uh, yeah? 어? 998. 998. Yeah. y glasses wine, beer mm -hmm. and this one and a soft drink. I already so nice to you. I have t h h a p p y to p uh, a like like 아니 맥주 네 병에 4 0만은좀 너무하니까 친구한테 전화하겠다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 멱살을 잡은 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었었는데 너무 이게 멱살을 잡고 나서 이게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한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또 힘도 세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이거를 뿌리치고 그 상태에서 바로 도망을 갔어요. My friend is here. will t e l her. You don't e anything. 뿌리치고 나서 된옷 상황이 여기 뒷부분이 예, 이렇게 다 날아갔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200m를 안 쉬고 질주했던 것 같아요 신호등을 딱 건너고 이제 가는 택시 바로 잡아 가지고 탔어요 아우, 저 바로 세담 <웃음> 막. <마>. 온다 아 마야 번 남을래요 아아 이거 중국은 <중고는>, 중국은 <중고는> 유성 베이 <웃음> 피엔리언 이피엔리 시핑瓶的啤酒 그리고 이거 샴페인 你知道吗? 샴페인 응 샴페인 然后는 5,000多야 5,000多? 对 하바르啤酒跟香槟 5,000多 对被你逃出来了응怪不得你现在的这种人와啤酒 香槟要5,000块 와对 500的话 也很贵对 나와씨 <목소리> 엄청 뛰느라 또 아, 피가 고였네 아, 아파 실제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기만 해봤고 실제로 경험담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 너무 위험하긴 했지만 한 번쯤은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다 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조금 위험천만하게 제가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 가지고 그래도 나름 재밌고 어,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자기 핸드폰에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무사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니까 제 굳은 의지 아닐까 싶습니다 조폭들이랑 깡패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딜 가자고 하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마 그 깡패들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제가 도망간 거잖아요. 보시고 이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안녕.